네, 안녕하세요. 정신나가 펠릭스에요. 예고 영상 보여드린 것처럼 오늘은 그 초밥을 좀 모델링을 해볼게요. 지난번에 이렇게 생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가지고 밥을 만들었었어요. 초밥을 만들었었는데 오늘은 이런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없이 그냥 초밥을, 어, 지오메트리 노드를 이용해서 초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일단 지우고요. 일단 레퍼런스 이미지로 보여 줘야 될게 일단 밥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 드릴게요 예밥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맨날 쌀을 보니까 쌀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긴 하는데 막상 의외로 밥 모양이 그 밥풀 떼기 하나하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분들 많아요 사실은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생겼었는지 그, 튀밥을, 쌀 튀밥을 먹을 적에 보는 그 모양인 줄 알았더니, 익은, 익은 밥은 쌀알보다 길어지는 걸 처음 알았어요. 자, 지금 이렇게 밥알이 생겼네요. 이렇게 네, 밥알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폴리곤이 많으면 부하가 걸리고, 이건 작게 보일 거니까, 그렇게 하이폴리로 아나보요 로우폴리로 하겠습니다 밥이 네, 생각보다 길어요 길이니까 얘를 길쭉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허리는 좀 작게 해줄게요 허리가 통통하지 않아요 뚱뚱하지 않아요 후리후리합니다 네, 이렇게 되죠? 네. 대충 응. 응.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음, 나는, 살리, 아비도 살리, 아비고. 이렇게, 이렇게. 네. 이게, 아리디이에요한 번, 한 번, 아비 네. 그러면, 이제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자, 바풀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쉐이딩 작업을 좀 해야 되겠어요. 쉐이딩 작업을 조금 쉐이딩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일단 밥풀 아니 그 레퍼런스 파일을 다시 불러와야 되겠네요. 음 이거였죠. 예, 여러분 밥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밥이 어 밥이 뭐라고 그러죠? 빛이 투과되는 모습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만약에 이걸 누룽지처럼 만들어서 하늘에다 비춰보면은 어 빛이 아마 새어 들어올 거예요. 그런 거 밥을 잘 뭉쳐서 전등에다 비춰보면은 그 완전히 불투명이 아니고 약간 희미한 이제 불빛이 들어오는 그 그런 특성을 잘 알고 이제 쉐이딩을 할 거예요. 여기서 음, 쉐이드 에디터에서 무조건 하얀색으로 하면 될까요? 그 다음에 얘를 음, 쌀같은가요? 얘를 러프니스를 줄이면 반짝반짝하나요? 윤기가 흐르는 바발 같은가요? 뭔가 모르게, 아무리 하얗고, 러프니스를 그럼 주면은 바발 같아 보일까요? 아니죠. 예, 빛이 비춰지질 않아요. 음, EV 모드라서 그런가요? EV 엔진을 사이클 엔진으로 바꿀게요 자. 어떤가요 느낌이 무슨 분필 같지 않아요 하여튼 밥 같지는 않아요 밥은 빛이 약간 투과되는데 자 그럼 이렇게 트랜스미션을 줘볼까요 빛이 투과가 돼요 밥 같은가요 아니에요 뭔가 좀 부족해요 이거는 유리 같은 재질인데 이건 의미 없죠? 트랜스미션 그럼 알파값을 줘볼까요? 알파값을 줄여 볼게요 오! 뭔가 비스름한데요? 알파값을 줄이니까 어? 근데 이거는 저쪽이 보이네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알파값을 좀 많이 주면 아니에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어, 이거에 대한 그물성치 매트리얼 물성치를 만들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바바리라는 게 어, 그래서 제가 어, 좀 그, 그동안 여러 가지 트라이얼 앤 에러 방식으로 구해놓은 값을 좀 알려 드릴게요 일단 쌀알은 서브 서페이스가 일단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서브 서페이스가 뭐냐면요 이 빛이 투과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0이면 투과가 안되고 1이면 투과가 되는 거예요 자, 서브서페이스 값을 활성화 시켰을 적에 이 투과되는 빛이 붉게 보이는 이유는 이서브서페이스 라디어스 값에서 여기 첫 번째가 R, G, B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R, G, B로 구별이 되거든요 레드, 그린, 블루 지금 레드 값이 1이고 그린 값이 0.2, 블루 값이 0.1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레드 값이 가장 크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보이는 거고요. 이거를 전부 다 1로 주면은 흰색으로 바뀌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음, 이쌀라리이 밥풀대기가 아까 투명으로 봤을 때 알파 값을 조절했을 때랑 좀 다른 느낌이에요. 그렇죠. 빛이 투과가 되는데, 빛도 받고, 빛도 투과가 되는 이거. 지난번에 제가 어, 창호지 텍스처를 할 적에 한번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같은 물성치에요. 음, 제가 설명드린 그 창호지 텍스처 쪽에도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참조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서브 서페이스 값은 이렇게 해주고, 레디우스 값을 사로 줄게요. 전부 다사로 주고요. 그 다음에 러프니스는 그대로 주고요. 그 다음에 윤기가 흐르는 윤기가 흐르는 그런 바바이어야 되기 때문에 클리어 코트를 해줄게요. 네. 이 정도 해서 바풀떼기를 하나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밥풀떼기를 가지고 이제 어 주먹밥을 만들 거예요. 자 밥풀떼기 좀 치우고요. 그 다음에 크기를 작게 해줄게요. 이게 지금 실, 실물 크기대로 해주면 좋은데 지금 이 쌀알의 크기가 40cm예요. 얼마가 적당할까요? 글쎄요 한 5cm도 크지만 요정도로 요 세팅을 할게요. Ctrl-A, ROLL TRANSFORM, 예 세, 리셋을 했어요. 이제 하고 이 스피어를 이름을 라이스라고 바꿔줄게요. 라이스라고 바꿔주고 <웃음> 이제 이만큼을 하고 주먹밥을 만들어 볼게요 주먹밥을 만들기 전에 일단 주먹밥 모양으로 만들기 전에 지오메트릭 노드를 다시 한번더 설명을 드릴게요 지오메트릭 지오메트리 노드를 설명 드리려면 음... 일단 간단하게 큐브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음... 여기서 이쪽을 지오메트리 노드 에디터로 바꿔주고요. 지오메트리 노드를 하나 추가를 해주고요. 자, 그럼 이렇게 지오메트리 노드가 하나 생겼어요. 이 노드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스시라고 할까요? 스시라고 이름을 줄게요. 이 면들을 전부 다포인트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그, 면을, 페이스를 전부 다 포인트로 그 디스트리뷰트 하는 그런 노드를 하나 추가를 하면은요, 이렇게 면들이 전부 다 포인트로 하나하나 바뀌었고요. 이 포인트에다가 이제 저 쌀알들을 다 넣을 거예요. 그러려면 인스턴스를, 인스턴스를 그 포인트에다 다 넣어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지금은 안 보이죠? 그, 그 솔리드 모드에서 보면 어? 안 보이네? 안 보이는군요. 네. <웃음> 제가 착각했어요. 자음 보이진 않지만 여기 하여튼 포인트가 있어요. 이 자리에. 자뭘 갖고 올 거냐면 아까 그 만들어놓은 쌀을 갖고 와서 그 인스턴스에다 전부 다 박아 놓을 거예요. 지오메트리를 여기다가 연결을 해줍니다. 왜 여기가 있을까요? 왜딴 데가 있죠? 아하. 그거는 라이스, 라이스의 오리진이 다른 데로 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리진을 그 쌀한테 갖다 놓고, 보면은 예, 이제 그 쌀알들이 전부다 그 포인트에 그 인스턴스로 가서 박혀있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자 이제 그 쌀알들이 전부다 그 포인트에 인스턴스로 가서 박혀있어요. 음, 네 이런 모양이네요. 좀더 많이 해볼까요? 예, 쌀알들이 이렇게 많이 박혔어요. 허공에 떠 있는 바풀떼기네요 자, 그런데 왼 윗면도 윗면도 어, X축으로 어, 늘어져 있고요 옆면도 X축으로 그 다음에 좌우 측면도 X축으로 이 앞면도 X축 좌우측 면도 X축으로 다늘어져 있어요 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초밥을 만들기 힘드니까 음, 뭔가 방법이 필요해요 그럴 때는 이 로테이션 값이 이각 포인트의 로테이션이 그대로 이 로테이션 값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 쌀알들이 랜덤한 위치에 지금 나와 있는데 이런데 보시면은 쌀알이 두 개가 겹쳐 있어요 여기도 세 개가 겹쳐 있고요 이런데도 이런 데도 보면은 이렇게 세 개가 겹쳐 있고 이렇게 쌀알이 겹쳐 있을 수가 없잖아요 현실 세계에선 이거를 또 해결을 해 줘야 돼요 그,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푸아송, 푸아종 디스크라는 거예요. 음, 여기 영어로는 포이슨 포이슨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사람이 프랑스의 수학자거든요. 그래서 푸아송 디스크라고 읽는, 읽는 게 맞다고 저는 배웠어요. 푸아송 <웃음> 예, 디스크를 써주고요. 그, 그각 포인트마다 최소 거리가, 어, 0.2m 보다 가까워지면 은 다른 이, 그 다른 포인트를 하나 지우는 어, 그런 함수예요 그러니까 덴서티를막 올려도 겹쳐지진 않을 거예요 한500 정도를 할게요 0.1로 해볼까요 0.0 네. 이제 뭔가 쌀, 쌀들이 쭉 배열이 됐네요. 완전히 겹치는 건 없죠? 네, 좋아요. 음, 빛의 투과가 좀 너무 많은 것 같네요. 다시 쌀로 가서 쌀의 쉐이드 에디터에서 이 서페이스 레디우스 값을 2로 바꿀게요. 그리고 큐브를 가서 보면 네 됐고요 반짝반짝 빛나지만 바풀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 에디터로 가세요 그 다음에 얘가 그 로테이션이 너무 정직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지금 이면에서도 한번 이렇게 흐트러 줘야 되고요 이면에서도 한번 흐트러 줘야 돼요 자 그걸 어떻게 했느냐 보시면은 음, 어, 오일러, 오일러 로테이트라는 게 있는데요. 얘를 요 로테이션 사이에다 끼워 넣을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보셨나요? Z축을 움직이면은, Z축 방향으로 45도가 다 틀어지죠? 이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 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도는 게 맞지만은 이쪽 면은 이렇게 도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도는 걸 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Y축을 움직여야 되고 여기는 Z축을 움직여야 되는데 안되죠? 두 개가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요. 항상 같이 연동되니까요. 그럴 때는 이 어, 축의 기준을 오브젝트가 아니라 로컬로 바꾸시면 돼요. 자 볼까요? 어떤가요? 윗면도 45도 돌았고요. 옆면도 45도 돌았고요. 이쪽 면도 45도 돌았어요 안보이니까 램프를 하나 카피할게요 네, 원하는 대로 돌았죠? 오케이요 좋았어요 자 그럼 이제 원리를 알았어요 그럼 이제 여기 랜덤 값을 줘야 돼요 랜덤으로 돌게끔 어, 랜덤이라는 함수를 찾을게요 랜덤 이 값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돼요 벌써 랜덤으로 막 돌고 있군요 어, 아주 신납니다 응응 음. 음? 그런데 다시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돌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지금 랜덤 밸류를 일괄적으로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z축만 돌려 줘야 되는데 이 밸류 값이 x 값에도 y 값에도 전부 다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는 이 값을 상수값을 벡터로 바꿔 주시면 돼요. 벡터로 바꿔 주고요. xyz xyz에서 z 값만 좀 값을 많이 주시면 돼요. 근데 변, 안 변하죠? 왜냐? 연결이 안돼있으니까죠 자. 어떤가요? 이 0이란 값으로 바꿔주고요 네. 무슨 쌀강정처럼 보이네요 됐죠? 네잘 됐어요 얘도 약간 값을 줘야 되겠네요 좀 자연스럽게 보이려면 네. 됐고요 2.03 정도 네. 됐습니다. 쌀강정이 완성됐군요. 제가 원래는 초밥을 만들려고 했는데, 쌀강정으로 일단 <웃음> 쌀강정 만든 걸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초밥 만드는 거 계속 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